보장광고등이 이제 세개가 있습니다 dpf 쪽과 연료 쪽 그리고 요소수 쪽에 있는데요 때는 dpf 같은 경우는 뒤 후단에 녹음이라든가 파손 이런게 없다 라면은 클리닝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왜 이렇게 많이 막혔는지 청소를 너무 오래 안해서 그런지 다른 센서 쪽이라든가 에어의 그 세미 그 세는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거고 연료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델파이 시스템에서는 인젝터가 인젝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면 될것같고요유소수 같은 경우는 레벨이 낮다고 왔는데그 음, 양을 먼저 점검을 하면될것 같습니다 고장코드 수고 후에는 바로 경고등이 이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차압 센서의 압력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50헥타파 입니다 50헥탑 하면은 디패프 쪽에서는 그렇게 막힘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인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상태입니다.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분진 함량 보정시에 적상거리 뭐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디젤 필터의 입자 주입률이라든가 매연 함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최근에 DPF가 이제 작동 했던 것 같고, 매연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디젤 그 DPF 쪽에 문제 발생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DPF 전단을 보시게 되면은, 카본이 많이 침착되어 있습니다. 인젝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공기량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EGR 쪽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엔진 쪽에서 이런 PM 성분들, 매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젝터 작업 후에 그 코딩 번호라는 걸 이제 새로 부여를 하는데요. 이 코딩 번호라는 것은 각 분사 그 패턴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분사 패턴으로 인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쇼입니다동아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가 구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쪽은 이제 들어가 있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살짝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반대편에는 나와 있고 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인젝터랑 접하는 부분이고 요 볼록 튀어나, 살짝 이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헤드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동아션는 위치가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면 안됩니다 인젝터 홀 입니다. 인젝터 홀을 보게 되면은 예, 청소는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 청소가 왜 청결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인젝터 면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젝터 표면 그 인젝터 홀 부분이 청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 보시면은 이제 많이 찍혀 있는 부분으로 통해서 인젝터 압이 그 폭발 과정에서 그 압력이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화실가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청결은 항상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